어, 누가 보내.. 어머 진솔미님께서 보내주셨나 보다 어감사님니다잘 먹겠습니다 어, 어제도 파스타랑 커피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진솔미님 진짜로.. 음, 맞잖아요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오늘도 수술 들어가 보도록 할게 오늘또 어떤 환자가 어떤 일로 왔죠? 앞치마하고 드시라고 저희가 앞치마고 없어요 음, 그래도.. 어아 음. 의자를 좀 내려달라고요? 오이자가 제일 내려가 있어요. 언니 천 명이라고 <웃음> 식사하시기 전에 어서. 아 오늘 어떻게 먹고 빨간 입술인데 나 몰라.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은 바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모스키노 컬렉션인데. 오늘 잠시만 이걸 좀 올려줄 거로. 작년 거예요. 어첫 번째 의상입니다. 어 작년 컬렉션입니다. 모스키노 수도꼭지 컬렉션 라이트 <웃음> 와우 언니 조금 더 뒤로 가 제가 이거 올려줄게 이번 스쿼트가 샤넬 라인이에요 어 예뻐 어머 비율 너무 좋아 보인다 언니 맞죠? <웃음> 예뻐 모스키노 <오스키노> 걸 <웃음> 여러분 미온수로 <로제스> 세수하세요 예이에서 나와야지 <웃음> <웃음> 이쪽은 <웃음> 어, 이쪽은 <웃음> 온수 이쪽은 냉수랍니다 예쁘죠 <웃음> <이런데? 맞아. 웃음> 예쁘죠? 음. 다, 다 보이는구만 뭘 <웃음> <웃음> 예뻐요 너무 예뻐요 제가 이거 이옷저 보자마자 헉, 너무 예쁘다고 오, 너무 마음에 든다고 제가 그랬지 몰라 론제 옷은 아, 아니지만 어우 진짜 헤비하네요 완전 미국 피자 그렇게 이걸 음. 들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지? 음. <웃음> 센스가 없었네 어? 아니 아니야 먹어 음. 어떻게 해나 입술 음. 잘 먹겠습니다 다 청담동 며느리룩이래요 음. 아니야 난 손으로 뜯어서 먹어야겠다 안갑꼈으니까 음! 존맛이에요 빅스타피자 진솔미님이 보내주신 음. 빅스타피자 음 맛있다 존맛인데 언니 음음 음. 간이 많네요아손당은이 음. 입어서 이거를 음, 음. 오리로, 공, 오리로 공주님이 15,000원 감사합니다 오리로 공주님 감사합니다 언니는 첫 끼이실 거고, 저는 첫끼아우리요 공주님 심 채팅 1 5 0원 감사합니다. 저번에 말한 거는 벌반지나 맞아요. 호박벌반지, 벌반지 너무 음. 맛있다. 이거 반지 뒤집어지죠. 음,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게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 이거. 어디 거야? 빅스타 피자. 응. 아... 음. 어 피자 피자집은 얘기해도 되죠? 안 되나? 왜냐면 뭐 구찌 모스키로다 얘기하는 어. <웃음> 빅스타 피자입니다. 음. 빅스타 피자. 응? 음? 저희 동네 주소가 오리로에요 음. 아길 이름이? 음. 너무 귀엽다. 어머 엔디님 랑이 누나 써민 누나 안녕하세요. 오늘 오운완 했습니다. 아. 오늘 운동 완료. 오운 완. 어 별다줄 앤디야. 음. <웃음> 별다줄 별다줄. 1,200분인데 120개. 좋아요. 오, 좋아요. 말. 120개. 말이 돼? 말이 돼? 맞잖아. 말이 오. 돼? 따 봐요. 주석 언니는 오늘 오늘까지 휴무세요. 이탈리아 시카고 피자예요. 오 특이하네요. <목소리> 맛있어요 근데 이게 그짭조름하니 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 두분 너무 화사하고 예쁘세요 이제 봄이잖아요 근데 오늘 너무 추운 거 알죠? 음. 오늘 꽃샘주위가뒤집어졌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음. 어, 발비님 저살안 빠졌어요 저살 빠져 보이면은 좋은 거긴 한데 음. 써니 오늘 립이 뭐예요? 어? 오늘 항상 바르는 샤넬 립스틱인데 118번이랑 118번이요. 142번이었나? 제가 저번에 오. 여쭤보시길래 방송 혹시 나가게 되면 말씀해 드려야지 하고 봤는데 맞은다 너무 맛있어요. 어. 톨미 언니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저 지금 어 기술적으로 먹고 있어요. 음. 음. 음. 음. 랑희님 레드님 너무 화사하네. 봄이 왔네요. 감사합니다. 음. 저희 아파트에도 꽃 폈잖아요, 언니. 지금 부산은 목련하고 개나리, 다음에 진달래 다 폈어요. 저는 꽃 종류를 몰라요. 꽃에 관심이 없어서 벚꽃은 어, 알잖니. 벚꽃 어, 알죠. 음. 일단 해보자님 감사합니다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또 맨드라미 알아 맨드라미 모르죠? <웃음> 맨드라미가 뭐예요? <웃음> 너무 무서운 꽃이 있어 맨드라미? <웃음> 왜요? 맨드라미? <웃음> 한번 찾아봐봐 <웃음> 못생긴 꽃이죠? <웃음> 아유 너무 무섭게 생긴 꽃이 있어 이름도 너무 웃기지 않니 맨드라미 <웃음> 파리지 오곤 <오고> 않아요? <나나요>? <웃음> <웃음> 아 웃겨 가위로 잘라 드셔도 좋겠어요 언니 기다려봐요 음. 맨 네. 맨드라미? 응아 음. 어, 이거 이게 맨드라미에요 맨드라미 음. 맨드라미 귀여워요? 이름이 너무 이쁘잖아 맨드라미 이쁜 꽃이에요 음. 어머니 기로려봐요 제가 접시랑 포크하고 가지고 어 그리고, 포크 있으면 좋을 거 그리고 얘또 꺼야 되죠 언니? 맞아요 음. 옛날 학교에, 맞아요. 학교에, 옛날 학교에 많았어. 옛날 학교에는, 저 국민학교잖아요. 연못이 있었어요. 어. 그리고 닭한 마리 꼭 키웠고, 음. 오리도 있었던 것 같아. 음. 그리고 포크로 먹으면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겠네요. 아, 이게 손나은이 입었어요? 후후후. 이 치마 기장이 약간 길어질 텐데 사실 제가 이거를 한번 여러분 이거 자를까요 말까요 그냥 그대로 둘까요 이 샤넬 라인 제가 진짜 안 입는 기장인데 어때요 이 기장 어떤가요 모스키노예요 모스키노 사르비아 사르비아도 있었죠. 그대로가 이쁜 것 같아요. 자를 생각도 있어. 어머! 경호 언니 할. 어, 이게, 세트로. 미니도 이쁠 것 같아, 미니. 미니도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미니? 음. 맞아, 자르면 품격이 없어지지. 음. 사실 이게 샤넬 디자인이긴 하죠. 근데 매 시즌 이걸 가지고 어, 제레미 스카시 가지고 노니까 어, 그러니까. 음, 맞아, 90년대 샤넬 좋네요. 음, 그래, 여기 입다가 직경은요? 어, 선생 여기, 어, 여기 서비스가 좋네요. 나이프까지 나이프도 있더라고요 어머 머머이 컬렉션에 여러분 이 커틀러리가 된 커틀러리가 쫙짝짝짝 아, 붙어있는 숟가락 포크랑 나이프랑 이렇게 붙어있는 원피스도 있고 가방도 있고 가방도 있고 저기 귀걸이도 있는데 공주한테 공주가 그 귀걸이를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나는 이거 그, 그 커틀러리 투피스도 있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지금. 그러요 음. 어, 너무 비싸. 지금 줄아했어 커트 비스? 허리 휘겠어. 들어왔어. 근데 그커트러리 악세사리가 누가 봐도 공주 언니 거였어요. 음. 음. 근데 그거 커트러리 입을 때는 그거 해줘야 되는데. 맞어. 응? 음. 음? 피자 종류는 잘 모르. 시카고 피자인 거. 아, 시카고 피자. 세미님 안녕하세요. 믹스타 음, 음. 피자 이탈리아 시카고 피자 라고 합니다. 음. 제법이네요 이거 음. 스커트 녹 자르면 라인님 잘라버릴 거예요. 이미 잘랐어요. 음. 이미 잘라서 자를 게 없어요. <웃음> Sorry, thank you. 음. 어머, 임님 알겠습니다. 음, 제법이네요. 맛있어. 언니 저랑 쉬는 날 음. 수영에 소고기 먹으러 갈래요? 뭐? 고기너 아까 저기 올린 거 얘기하는 거지? 어떤 거야? 어떤 어떤 고기? 근데 고 y o 데 음. 여기 해운대 비싼 고깃집 있죠. u 음. 막 name? w 소갈비 그런 대 고기를 주는 집이래요. 음... 거기 다 고기를 주는 집인데 버터에다가 고기를 구워주니 너무 맛있대요. 어제 손님이 고기를 버터에 구운다고요. 네, 맛있대요. 근데 음... 진짜 강추했어요. 아, 진짜? 네. 근데 둘이서 먹으면 그렇게 막 소고기인데도 엄청 비싸지도 않고. 어... 저랑 먹으러 가야 돼 알겠죠? 알겠어 어 맞아 요 내일이 저희 약간 메탈릭하게 했어요 메탈릭하게 골드 실버 제가 이쪽은 알렉산더 맥퀸 골드를 끼고 여기는 실버를 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재미로 음 수전님 느끼한 거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 어 진짜요? 어라현님 제가 하드릴 수 있죠 소고기음 어. 태호님 고민이 뭐예요? 남자가 질문하니까 바로 <웃음> 예밥 먹다가 남자가 질문하니까 그걸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어? 태호야 고민이 뭐예요? <웃음> <웃음> 처음 아는 것 중에 그거를 하나 또집어가지고 맞아요 어, 수컷 냄새를 맡네 음. 아 랑이 은나 손가락 안 무거워요? 저는 어이 뭐야 이런 거찾다가 관절염 걸려도돼요 어. 너무 좋아요 행복한 관절염 그럼. 그럼 말해 아. 뭐해 어, 관절염 왔다 <웃음> 어, 수컷 냄새 너무 웃겨 또야? 또페로몬또 또. 또야? 얘 어. 예, 말이 돼 <웃음> 오늘은 말이 돼요. 말이 돼. 말이 돼. 나 남자 이름 바꿔. <웃음> 위에 부메랑네 애들이 더 무섭다. <웃음> 여러분 많이 읽으려면 남자 이름으로 바꿔세요 아웃겨. 김철중 막 이런 걸로. <웃음> 맞어. <맞아>. 김철환. 숙환 <속한 웃음> 냄새 나는 거 있잖아. 김철수. 음, 음. 나는 솔로 남자 이름 참고하세요. 음. 랑이 언니 너무 고급져요 어 감사합니다 할인님 아니 근데 나는 좋은 고기를 버터에 군다는 게 음... 좋은 고기가 아닌 것 같긴 해저 불로 제육을 하지 않잖니 그건 또 고려사수 <웃음> 김진아 조진나님 읽어드려야죠 음. 옆에 저기 물병이 있으신데 제가 읽어드려야죠 음. <웃음> 유또이님 이번주 토요일에 결혼해요 실감이 1도 안 나네요 축하해주세요 유또이님 유부초밥 되신거 축하드려요 음. 유부초밥 축하드려요 이번주 그럼 금요일날 어, 못 놓으시겠다 그거, 그거를 뭐라고 하죠? 왜 신랑은 결혼하기 전에 신랑 총각 딱지 때잖아요. 총각 파티, 천 총각 파티. 아, 천협 파티에요? 여자도 천협 파티예요잊지 않아? 천녀 파티 얼른 하세요. 유또이님. 랑이 누나, 아, 랑이 언니 오늘 헛 어디 제품이 모스키노. 모스키노에요, 모스키노. 모스키노. <웃음> 매번 신경쓰면서 옷 입으면 안 귀찮나요? 랑이님 매번 보는데 엄청 신경쓰시는 것 같던데 응. 이태우님 왔다 공댕이가 <웃음> 아프다 그것도 <웃음> 아니다 이. 어... 공댕이가 아프면 어떡해 <웃음> 여기 후시딘 바르자야 말하셔야... 어... 누나가 호호해줄테니까오퍼스로우세요 <웃음> 음. 음. 카리로님 근데 라흥이 언가 그만큼 옷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왜? 뭐가? 어. 안 귀찮냐? 언옷 입는 거안 귀찮냐? 아우, 너무 사랑하죠 어. 오늘은 뭐 입지 뭐 입지 몇 가지 후보 중에 이걸 입기로 한 거예요 왜냐면 오늘도 블랙이 됐더라고 고른 게 음. 맞아요 맞아요 계속 저번에도 블랙 블랙 그래가지고 어. 예뻤는데 음. 그것도 오늘 빅스타 피자고 박장민님 써니님 약간 조건 닮지 않았나요? 어디가? 그 조건 댓글에도 있던데 조건 닮았다고? 그 조건님 또 되게 예쁘게 생기셨잖아요. 맞아 맞아. 피부가 너무 좋죠. 칭찬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음. 헬스나 요가하시는 거 있나요? 저희는 숨쉬기 운동만 음. 열심히 하고 있다며. 감사합니다. 응? 누나 저 기적이 찬다고, 어머나. 누가요? 태우는요? 응. 음, 태우는 벌써, 안 되겠다. 벌써 태우를 부르기로 한 거야? <웃음> 태우는 안 되겠다. 저기, 어, 남자친구 만났나보네. 그럴 수 있어요. 저희도 그런 적이 있어요. 맞아요. 응. 경험이에요. 맞아요. 랑인누나 옷귀거리 셋뚜셋뚜? 세트 세트? 응 세트에요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또 또 세트바리로 해줘요 맞아요 깔맞춤을 되게 좋아하신답니다 저희 는 깔맞춤이지 깔맞춤이지 나 오늘 목소리 왜 이러니? 뭐요 음. 제인님 모스키노 트피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세트 빠르째맛 누나 욕해주세요 기분이 음. 약간 이상해지네 음, 혼나야겠다 스커트가 음. 랑이 언니가 많이 즐겨 입으시진 않는 맞아 맞아 무릎까지 오는 정강이 근데 내가 오는 물어봤는데 음. 자르지 말라고 자를까요 안 자를까요 물어보니까 자르지 말라고 <웃음> 진짜 <웃음> 음. 안 자르셨으면 좋겠어 <웃음> 라오언니 공연 한 번만 보는게 소원이에요 어. 어머 오시면 되죠 음. <웃음> 오버스분들은 벚꽃 구경 가세요 저희 사는데 근데 부산에는 벚꽃이 많이 심어져있더라고요 어. 너무 음. 예쁘게 그냥 도로에도 쫙 돼있고 어. 벚꽃이 저희, 저희 그거잖아요 저희집 거기 아울렛 가는 그 길이 예쁘잖아요 맞아, 아, 아시죠? 음흠. 여기 차다고 이렇게 가는 그길 맞아 언니 매, 매번 무거운 귀걸이 끼셔가지고 여기, 여기가 여기 한번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또 뚫었죠 여기 여기가 언니가 찢어지셔가지고 이렇게 끊어 주셨어요 너무 아, 안 끊어졌어 달랑달랑해 어, 많이... 거기 끊어지면 너무 징그럽잖아. 어, 예. 죄송해요. 끊어진 건 아니고, 음. 달랑달랑 한 상태로. 어, 가지고. 진술미님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너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음. 저도 오늘, 뭐 했어? 보자. 한 번도 낀, 옛날에 거기 가게 와가지고 처음 샀거든요. 어. 거기 가가지고. 한 번도 낀 적이 없는데. 음. 어때요? 예뻐. 랑이 언니 립스틱 정보 부탁드려요. 저는 오늘 웨이크메이크랑 맥이랑 섞어 발랐어요. 어. 누나 욕해주세요. 내가 또 누나 사랑해요. 오. Hey, wake up. 이 웨이크메이크. 지금 안 나올 거야, 이거. 웨이크메이크의 아, 03번. 레드 워닝. 이 제품이구나 이 제품은 맥에 비바글내일거야 V626 어 V626이야? V, V626 어우 눈 좋다 눈 좋아 V626 아, <웃음> 매트 립스틱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얘는 매트 네. 그리고 웨이크메이크는 약간 <웃음> 촉촉 음. 귀걸이 한개더예뻐서 언니님 어머 제이님 감사합니다 아, 맞아 귀걸이 한개 훨씬 예쁘다 이태훈이 약간 이상하신 것 같아 랑이님은 어쩜 그렇게 예뻐요 피나는 노력과 저희 언니 관리도하는만 음, 놔줘 어 네네 언니 기다려봐요 앞에 아, 조금만 더 먹고 기다려. 이거 말고 진짜 올 요즘 건... 시밀러 룩이죠? 요즘 음. 따라 입었어요 나이가 궁금하시면 어 느낌표 써니 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궁금하시면 저기 뭐야 선셋호텔 지하 1층 호버스로 오시면 됩니다 <웃음> 오늘 선셋호텔로 선세... 가면 안 되나요? <웃음> 맛있네요. 저는 약간 이렇게 어, 토마토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음.. 어 이거 진짜 드라마에서 저기 강한나가 입었, 손나은이 입은 옷인가봐요. 이 옷이. 아 어, 진짜? 네. 음. 거기서 손나은이 이름이 한나로 나오거든요 어. <웃음> 음.. 이게 몇번안 들어왔대요. 음. 언니 응? What's in my pouch 해달래요? 아우 저번 나왔을 때 했어요 음. 근데 너무 파우치에 별게 별 없어가지고 음. 근데 진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예쁜 여자들 보면은 뭔가 가방 속이 궁금하고 저 여자는 뭐 쓸까? 음. 집에 가뭐 바를까? 저도 똑같거든요 다들 그런 마음이신가보다 음. 어 주인님 놀러 오세요 음. 넌 가방에 뭐가 있니? 저 가방에 음, 이번에 지갑잃어버려 지갑 없고 현금, 카드, 그리고 신분증 립밤 요만한 음. 향수 딱 요렇게만 들고 다녀요 근데 저는 피부가 좀 지성인 편이어가지고 어디 갈 때마다 정말 항상 챙기는 게 파우더 아, 파우더. 저는 립은 없어도 되거든요? 제가 조심해서 먹으면 되니까 근데 파우더는 항상 챙겨요 어머 뭐 써니언니 이상형이 궁금해요 연예인 중에 누가 제일 이상형에 가깝나요? 제가요 드라마 같은 거잘안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더글놀이 보면서 이도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그 주여정 선생님이 너무 멋있으신 거예요. 음... 다 봤어? 오늘 일어나서 다 봤어요. 음... 마지막 과까지아그긴걸다 봤다고? 언니 하루만 하루만에 봐요. 야, 그래도 몇 시간일 텐데. 사실은 이도현, 그러니까 언니 이도현 누군지 아시죠? 아, 아 모르시나? 아예 안 봤어요 아, 아직 어, 언니 더더 글로리 라운 모셨 시작도 안 했어요 어. <웃음> 어머 써니 내 동생 소개시주고 싶다 어머 <웃음> 감사합니다 말 너무 예쁘게 하죠 어. <웃음> 아제그니까외 뭔가 사실 외적인 이상형은 송강이에요 근데 드라마를 보는데 그이도현 주여정 역할이 너무 멋있더라고 얼빠입니다 월바입니다 스위트홈 봤죠. 스위트홈 봤죠. 너무, 너무 스위트홈 때문에 성강이라는 존재를 알게 됐어요. 맞아요. 때는. 근데 어, 거기 어. 이도현도 어. 나와요. 음. 이도현도 거기 나오고, 어디 스위트홈에 이도현 나와요. 이시영, 다만... 송강, 이도현, 뭐 어떤 역할로 나왔어? 이도현이 어떤 역할로 나왔어? 저기, 어그 이름을 모르겠어 그 여자의 오빠로 나오지 않아요? 그.. 아 안경 낀응 깨... 그, 약간.. 아그 사람이야 음... 안경 낀 사람 얘기하는 거죠? 안경 끼신 분 맞나요? 어그 오빠로 나온 사람은 안경 낀 사람이야 음. 리더? 리더, 리더 맞아 송강 써니니 눈 높으셔서 싱글로 사셔야겠어 그래서 제가 싱글로 꿋꿋하게 잘 살아가고 있답니다 맞아, 맞아. 고민 씨 오빠 음. 웹툰 원작 맞아요. 그 연근이 나오잖아요. 연근이가 누구야? 그 괴물 중에 제대로 안 바꾸면 남자만 보러 가. 저 스위트 은은예 <웃음> <웃음> 드라마가 어떻게 진행되고 누가 나오는지 그것서 제일 그건데 연근이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그 괴물 중에 어? 이렇게 잘린 애 있어. 걔 이름 연근이 아니 그 단면이 연아 연근, 같... 연근 같다고 연근이 <웃음> 아 음, <웃음>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도 그거예요 제목이에요 아 저거 맞아 송강 나오는 거또 음, 봐야겠다 아무리 좋아해도 저는 약간 또 그런 어. 이름이 너무 보기 싫게 생겼다. 스마트폰을. <웃음> 보다 말았어. <나는>. 약간, <웃음> 어, 이거 내 감성 아닌 것 같아. 송강이 나온 것 중에 좋아하면 울리는 또그 제목 아니에요? 어, 그건가 보다. 예. 네, 좋아하면 울리는. 예. 오. 이거 이탈리안 시카고 피자요 이탈리안인데? 시카고입니다. 빅스타 이탈리아 슬카보 피자. 선이님 <웃음> 점점 예뻐지는 것 같다고. 뭐 천사님 천사 감사합니다. 음두분다 음. 살면서 인생 꿀팁 있나요? 전 너무 작은 것만 아는 듯. 인생 꿀팁이요? 인생 꿀팁이 뭐가 있을까? 오 인생 꿀팁이요. 음나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요 전 저는 사실 남, 나, 저랑 남을 비교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 진짜? 네, 저 약간 그래서 원래는 자존감이 좀 낮은 스타일이에요 제가 나, 자존감이 많이 낮고 그런 건데 누가 이제 저한테 이상은 음. 저보다 나은 사람이랑 비교를 하고 어차피 너가 너의 인생에서 비교를 못 끌어낼 것 같으면 너의 이상은 너보다 나은 사람이랑 비교를 하고 너의 현실은 너보다 이제 못한 사람이랑 비교를 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냐 어렵다 <웃음> 그렇게 누가 말해줬어요 저한테 오. 나빌레라 봤죠 너무 재밌었잖아 그것도 음 발레야? 발레한는 아, 발레, 거? 저안 봤어요 오 왜? 소재가 별로라서 저 사실 드라마를 잘안 봐서 응, 맞아 나도야 응. 응, 저화장은 집에서 해요 집에서 제가 직접 한답니다 랑이 언니도 응. 선니님 고기고 암소는 안드시죠? 고기고가 그 고깃집 이름 아냐? 맞죠? 처음 들어봐요? 난 들어본 것 같아 음. 누나들은 디즈니 쪽도 보시나요? 저 결제 안했어요 저는 그... 카다시안 패밀리 때문에 결제해놨어요 음... 카다시안 음. 따라잡기요? 음 맞아요 제국도 어떻게 따라잡기가 뭐야? <웃음> 따라잡겠어, 맞잖아. <웃음> 진짜 카일리 코스메틱 한 번만 써보고 싶어요. 이뭐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직구를 어. 해야 되더라고. 아우 직구. 저희 나라에 세포라가 없잖아요. 음. 아 있나? 세포라, 세포라 있어? 있어요. 어. 부산엔 없죠. 없는 거 같아요. 음. 그건 있는데 서명 가면 어떤 거? 저기 뭐야? 시코르 음. 세포랑 다른 거죠? 그렇게 제 이름이 들리니까 음. 써니언니 오늘 추자해온 느낌이라고. 감사합니다. 음. 홍대서랑 언니랑 비비언니 봤대요. 아, 예전에 서울 갔을 때 홍대도 가셨었니? 어, 잠깐 갔었지. 누군데 음. 음. 진짜 기럭시 너무 좋구나. 열심히 너무 반가웠지만, 마음속으로 인터넷, 어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 서울가가지고 홍대 갔거든요? 근데, 이제, 긴가민가 하긴 한데, 뭔가, 라즈베리 커플이 계셨는데, 여자분 한 분이 너무 예쁘신 거예요. 예쁜 사람 많아. 정말, 뱀파이어처럼 생긴 거예요. 피부가 투명하고, 쇼컷 돼가지고, 너무 예뻐서 진짜 그 여자만 쳐다보고 있었어 음. 밖에서 언니들 만나면 인사드려도 되나요? 어, 그럼요 왜이낫 <목소리> 서울이 좋으세요 부산이 좋으세요? 다 틀려요 어, 서울엔 바다가 없잖아요 맞어. 앞바다가 없잖아요 저는 근데 아직까지는 부산이 좋은 것 같아요 음. 근데 바다가 또큰게 있어요 예, 거 디테일이 수도꼭지 모양이에요. 이 컬렉션 한 번, 한번 봐보세요. 너무, 애,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멋진 컬렉션이에요. 그 컬렉션 첫 번째를 장식한 옷입니다. 음, 거기, 로스케나 컬렉션이야? 음. 너무 좋아. 언니들은 운전면허 있나요? 네. 언, 언니는 아직 안 따셨고, 저는 있어요. 잘해. 운전요아 못하진 않는데 저는 방향감각이 없어 아 그럼 못하는 것 같아요 어, 방... 방향감각은 뭐야? 아 공간능력? 이저잘 갖다 봐가요 아 <웃음> 드라이브스루에서 많이 끌혔어요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에서 거기에 이렇게 돼있 좁아요 네. 난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백화점 내려갈 때그 달팽이 있지 어려워요 오. 그리고 맥도날드 그러니까 드라이브스루는 저는 항상 어려웠어요 따는 건안 어려워요. 이 정도면 모스키노 쇼할 때 랑님한테도 초대장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우 가고 싶죠. 진짜 언니 약간 선글라스 큰거 끼고 이런 알죠? 모자에 이런 거 하고 모스키노가 파리예요? 파리 패션 이그딸려죠 밀라노 패션 이크네 음. 그럼. 밀라노 패션 이크 스트리 사진 한번 찍혔으면 좋겠다. 음. 거긴 다른 사람도 어려워요. 이때 달팽이 맞아 긁으면서 운전.. 첫 그러니까 차는 약간 그런 차 타잖아 근데 많이 긁었어요 음. 못 아니, 탔어요? 차? 저는 검, 검은색 K7 탔었어요 아니 저 로에베랑 잘 어울려요 로에베? 왜왜? 왜? 써니 님 로에베랑 잘 어울리지 오. 로에베 약간 그거 아니에요? 약간 근데 난해한 옷이 많죠 응. 어. 난해한 거 좋아해요 맞아 저 약간 난해한 거 어. 좋아해요 요번 것도 막뒤집어지고 꽃이 막 달리고 풍선에 음. 그 구두굽에 막 달걀이 박혀져있고 맞죠? 맞아 맞 그런 게 맞아, 맞아. 많잖아요 랑님 어. 보면 기분이 좋아져죠 에너지가 <웃음> <웃음> 에너지 받으세요 최고야 에너지 틀어드릴게요 <웃음> 로헤드 가방 이쁘죠 근데 디자이너가 또 약간 진짜 럭셔리한 아방가르드를 하기 때문에 음. 어, 재밌는 디자인 많이 해. J.W. 앤더슨이 하잖아요. 어? <웃음> J.W. 앤더슨. 왜 왜요? 응. 음. 와 아, 진짜요? 몰랐어요. 얼마나 어, 잘생겼는데? J.W. 앤더슨 너무 좋아해요. 음. <웃음> JW 엔더슨이라고. 블루베리스 뭔데? 말아, 말아, 말아. 말아, 말아, 말아. JW 엔더슨이라고. <웃음> 어머, 솔미 언니, 내일 출근 전날에 일찍 자는데요. 랑스타님 보고 자려고 들어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지금 한, 한 조각 밥 먹었어요. 어. 이게 그냥 피자랑 틀리게 두꺼워요 맞아요. 원래 두 조각까지 먹을 수 있는데 진짜 대패 피자는 두 조각까지 먹을 수 있는데 아니 솔직히 피자 한판 드시는 분 없잖아요 어. 먹어? 피자 소크리 먹니? 저는 치킨 음. 한 마리 먹을 수 있거든요 어. 피자는 한 판을 못 먹어요 라몬니 에이미 와인하우스 가서 알세요. 리헷 구른. 맞아, 맞아, 맞아. 스타일 있는 여자잖아요. 맞아요. 어. 아이라인. 쾅. 맞아. 아이라인 촥! 맞아. 저두 조각 먹었습니다. 음. 피자 한판다 드신다고? 어. 공주 언니도 한 피자는 한 판을 못 드신다고 들었어요. 어. 아니, 공주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드시는 스타일은 아니죠. 맞아, 맞아. 아니, 생각보다는 얘기예요. 많이는 먹는데, 그 최고의 보통이면 더 먹을 텐데, 내려놓는 걸 많이 봤어요. 은당 어. 여자라면 치킨 한 마리는 걷드니, 피자 한판또 걷드니. 하, 힙! 피자. 피자는, 아 물리는 건 아닌데 맛있는데 빵이라서 밀가루라서 그래도 배가 너무 어, 그런데 이게 또, 또 밀가루 두껍잖아 맞아요 어. 근데 맛있다 이거 이거는 시켜 먹고 싶다 어박보드레니 뼈들이 써뭐 어, 그럼 뭐 드시고 살이 찌셨을까 <웃음> 아